말씀이 가진 오늘의 계시성할 차례예요.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는 주신바 선악과의 명령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이 오늘 자신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과거에 그냥 금명으로 아우 그분은 권위가 있고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걸로 제안해가지고 당신의 권위를 쓰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유 그좀그 그거 그거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과거에 그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그걸 오늘의 양식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와의 선학과 금명에 대한 이해를 보면, 그는 분명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와에 대해 선학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식했다. 알아야 할 선학과의 도리를 알지 못해서 시험에 빠졌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는 선학과에 대한 주견이 있고, 주견이 있고,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신의 오성으로 파악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없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호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까닭에 그 죄에 빠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관심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 그보다도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계시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순히 무관심한 것 때문에 죄에 빠진 게 아니고 그게 오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누려지지 않아서 죄에 빠진 것이다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그러냐면 그는 소나관를 이해할 때 거기에 가서 그것에 손을 대서 따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로 그것 자체가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 사망의 원인을 내가 저촉하거나 그뭐뭐 뭐 저촉 아 아, 저촉하지 않으면 내가 산다 하는 것이 그의 이해였습니다. 저촉이라는 말도 잘안 쓰는 말인데, 그, 내가 이제 그 개명과 관련해서 위반해서 거슬리는 것. 그것을 저촉이라고 합니다. <웃음> 이제 이게 멀리 한 거죠. 저촉을 안 하려면, 그렇게 이제, 위반해서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저촉할 우려가 있는 데까지는 당초에 가지 않고 멀리 있으면 괜찮다. 멀리 있으면 괜찮으니까 죽을 걱정은 없어진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저 그, 남,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멀찍이 두고, 그렇게 경계를 한 거죠. 음. 선악과 자체를 위험으로 여긴 것입니다 위험물로 위험이 내게서 멀면 멀만큼 나는 안전하다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다른 걱정이나 배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그는 선악과 그 자체가 위험물이므로 위험물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멀리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잊어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까이 갈때 문제가 된다. 마치 그한 10만 볼트나 되는 그런 고압선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 하는 그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하고 일정 거리가 되면 휙 빨려 들어가서 감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선화가를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물질적이고 중물적으로 즉 물건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화가와 가까이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선화가의 금령이 그에게 하등의 의미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생각하고, 그 양식으로 삼아서, 아, 그렇지. 내 위치가 어떤가. 그리고 저걸 내가, 그, 먹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상태로 가는가. 그걸 생각을 하고, 그, 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해야 될 것, 더 전진해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을 하지 않음. 그러니까 그게 아무, 선악화가 있으나마라 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멀리 놔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가 선악과와 가까이 있지 않는 그날을 선악과 그날은 선악과의 명령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달게. 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날마다 의지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할 아무런 법이 없는 게 되는 거다 법이 안 되는 거죠. 법을 멀리해 버린. 즉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 금령은 매일의 생활의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양식이 되지 않았어요 매일의 생활에 있어야 할준칙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은 그것 하나인데 그것은 자기가 가까이 가서 접촉할 때만 문제지 접촉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법칙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게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선악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 안에서 전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 법을 내려줬으면 법이,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법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한된 거니까 아예 멀리를 해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외부에서 그 문제가 들어올 때 시험의 성격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시험에 문제가 들어왔을 때 자기 해석이 나간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양식을 오늘의 양식으로 그선화과를 오늘의 양식으로 삼지 않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만.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하와가 죄에 빠질 때그 상태는 여러 가지로 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넉넉하고 넘치는 사랑이 없다, 없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식론으로 볼때 하와의 인식 태도는 선화과에 대한 해석 태도는 이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늘 조건부였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조건을 떠날 때는 의미가 없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또 사랑이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또그 생각을, 근데 이게 분석을 다양한 저 관점에서 음 분석을 해보는 거죠. 만일 하나 하와가 진정으로 깊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파악하기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말씀에 대한 그 오늘의 계시성도 문제지만 또어 보면 그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사랑이 근본적으로 없었다. 응? 그러면, 어, 어떻게 파악했겠습니까? 항상 말씀 자체의 개념만을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끼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화를 드시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무슨 말을 할 때에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말이 전달하고 있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심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보면, 기분 나쁘면 말안 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면, 우선 눈빛도 주지 않지만, 배꼽도 돌려버리지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요 보면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쪽을 아예, 그 사람 기, 기분 나쁘면 그쪽으로 아예 생각도 안 와. 생각도 안 하고, 어. 눈빛도 안 주고, 말도 안 해. 자, 몸, 몸으로 도 돌아서. 물론, 이제 이게, 에, 말로 하는, 어, 의사소통의 그 효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한 6%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말로 할 때, 몸짓으로 9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웃는, 그 가짜로 웃는 거, 그 이제 얼굴 근육 쓰는 걸 보고 가짜로 웃는 걸 알잖아요. <웃음> 진짜 웃는 사람들이 얼굴 근육 쓰는 게 다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가 틀리는 거예요. 정서가 틀리는 거예요. 그냥 건너머서 말하고 듣는 경우가 이제 기분 나쁘고 듣기 싫으면 듣기 싫으면 이제. 시, 심리적으로는 귀를 자꾸 만진다고 그래. 듣기 싫으니까. 귀를 자꾸 막 만지고, 여기 옆에 뜯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말 섞기 싫으면 입 자꾸 만지고 말랑 싫다해요그 이제, 심리학 학자들이 그걸 다 통계를 내서 그 연구했으면 된 거예요. 그게 몸짓으로 94%를 다 드러내. <웃음> 눈, 눈, 코, 입, 저기, 뭐, 뭐, 손짓, 이걸로 다 드러내. 그러니그 그래도 어쨌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말. 뭐, 물론, 벙어리들은 그럼 사랑 못하냐? 그건 아니고 몸짓 언어로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하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또 몸짓 언어로 통해서, 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언어를 하는 건데, 그냥 상대의 얘기를 뭐 여기 좀 이따가 보겠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배꼽을 그쪽으로 향하고, 그 귀도 그쪽으로 향하고, 귀는 사실은 듣기만 하지. 내가 그걸 가지고 이해하는 건이 뇌라고요. 근데 뇌하고 심장하고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잖아요그 말로 들으면 여기서 인식을 해 가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음.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제일 처음에는 말을 한다는 것 그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음. 사랑해서 사랑하는 관계. 그가 나에게 말을 했다는 것, 그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보여주었든지, 손짓으로 보여주었든지, 혹은 몸짓으로 보여주었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다면, 단순히 호볼로 표면에 있는 그 말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자리, 의도, 관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촉이 좀 빠른 사람, 어려서부터 그런 촉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알죠. 그, 꼭, 저, 공부를 안 했어도,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 그래갖고, 그, 뭐, 인간, 거기다가 인간론까지 제대로 돼 있으면, 어, 어지간한 거,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치는 소리, 뭐 까는 소리, 뭔 소리, 영향받지 않고 쿨하게 하고 자기가 할 일만 하는거죠. 사실은. <웃음> 웬만큼 동감하기 전에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둘째로 하고 왜 그,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그 말을 나에게 했을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했을까? 왜 그렇게 강조해서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상태를 어떤 개념, 어떤 메시지에 다 의지하고 의탁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음. 편지도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받고 할때꼭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 특별히 사랑이 없어도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편지를 할수 있죠. 장사하는 끼리도 주문하고 답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의사 전달이지 별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정리를 느끼거나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친하고 정다운 끼리, 개인끼리는 꼭 편지를 해야 할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한다는 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몇 마디 안 쓰고 큰 그림 엽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구경했는데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아름다운 전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전경이 있는 그림이라도 같이 봐 달라는 의미로 그림 엽서를 보냅니다 뒤에 다는 아무것도 안 쓰고 보내는, 보내도 는보내그 만단설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단설화라는 것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아. 이제 아무 글도 안 쓰고 그림 그림엽서 한 장만 보내도 이거 갖고 온갖 저 얘기를 담아서 보냈으니까 이게 여백으로 보내면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잖아요. <웃음> 그래도 사실은 이게 세, 세상 교육법에도요, 교육법에도 생각하게 하는, 추상하게 하는 그런 교육법이 진짜 교육법이요 기억들을, 산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렇게 해서 정서가 생기게 한다. 근데 영상 매체는, 영상 매체는 그걸 다 끊어버리고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 그렇게 오래되면, 이, 이게 이제 정보가 전달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멈춰주게 된다. 그러면 뇌는 퇴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 천재, 천, 뭐, 감수성이 뛰어나고, 천재적인 머리 같은 건요. 사람이 원래 아이스탄도 뭐, 뇌를 10% 밖에 못 썼다, 그러는데, 실제, 뇌가, 머리가 나빠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훈련이 돼서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이제 이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니까, 단순하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화가 하나만 딱 게시를 줬는데 그 갖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게 해야, 해야겠어요 게시가 단순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백이 있지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고 가니까 자기 떠난 다음에 한번 책상 서랍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작별을 하고 심숭생송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무슨 전할 말이 있는가 보다 하고 책상 서랍을 열고 그가 접어놓은 편지를 보니까 그냥 하얀 종이에 I love you.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말 한마디만 써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다 내외 간에 백 번도 더 하는 말인데 떠날 때또한번 하고 간다는 건 그만큼 깊은 정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 가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 효과를 내느냐 하면, 사랑이 있는 까닭에 그래. 이제, 이제 교회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말을 듣습니다. 상대의 얘기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마음의 벽을 치고 안 들어요. 귀에다 말투 치고, 마음의 딱바리게이를 치고, 그 말이 안 들어오게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 권위가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라도 권위가, 권위가 없고, 이 사람한테 생명의 양식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딱, 관계가. 정서적인 발전도 안 되고요. 네? 기분 나쁘니까. <웃음>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 서로 들 서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듣는 게 그리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거고요 말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되면 그 사람 그 가뜩이나 별로 정서도 안 좋은데 소통이 안 되면 온갖 나쁜 상상만 하게 돼. 뭐 내가 뭐 기분 나빠서 그런가, 뭐가 내가 뭘 잘못해줘서 그런가, 온갖 상상을 다할 거야. <웃음> 이 사랑이 있는 이 서로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 만약 하나님께 대한 참사랑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파악했을 거지. 그 극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도 창설하시고, 나를, 남녀를 만드시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고, 또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 사랑을 생각했으면. 그 사랑은 충분히 좋죠.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기 왜 위험물이 있다는 걸 하나 일러주시려고 그러셨는가? 위험신호가 있으니, 죽지 말라 하는 의미로 말했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넘치는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들을 불쌍히 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지하시고 또 위험을 막아주는 분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하고 있었으니까 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걱정은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그, 그, 금령 때문에, 그, 사실은 의식 중 문제 하나만 생각해도 그, 그 사랑을 충분히 예, 누릴만 한데, 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것이라고, 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을 막아주는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리가 있으시니까 이것은 하면 안된다 하고 그 권위를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다 습복하고 두려워서 굴복하는 걸 습복하는 거라고 그러고 승순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어른의 명령을 그냥 쫓아 따르는 것을 그냥 승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다 습복하고 살아가야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사랑에 의한 권위로 인식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빼놓고 권위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해석한 게 아니라 권리나 의무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타락에, 하와의 타락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곳으로 가버렸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아니한까 달게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때 요건대 주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적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대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자기의 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매우 어긋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정령적으로 집착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교우 관계도, 형, 뭐, 부모, 형제 관계, 또 자, 자식의 관계, 그 또, 사회 속에서 주정관의 관계도 이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고. 나한테 이게 안 된다 생각하면 집착 같은 것들 다 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 집착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관계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바울이 권리가 있었잖아요, 사도로서. 그런데 그 권리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권리를 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권리를 쓴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이런 생각으로 권리를 쓴건 아니잖아요. 다른 열두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포기를 한 거죠. 그, 그, 만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바로, 이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끊어질 지언정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그 자신이 원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인식이 있어야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렇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너 나한테 이만큼 해? 못 견뎌요. 그럼 살인을 한,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예? 정죄하고, 어떻게든지 뜯어, 뜯어버리고. 예. 음. 그, 그런, 그런 게다 잡스러운 마음. 잡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잡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음. 잡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것 제멋대로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약간의 하나님을 약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시, 표시할 수 있느냐 그건 전혀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결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게니다 내가 뭐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불편하면 안나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가, 가, 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잖아요. 멀어도 멀어도 가는 거예요 <웃음> 하와에게 항상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제일로 놓고 생각하는 심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의 내용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만 해석하는 그런 우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이 훨씬 빨라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여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큰 운동장 속에서도, 그, 내 아이가 소리 지르면 딱 알아듣는 게 엄마, 형제들,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심정으로 제1의 우선순위로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눈, 눈, 눈, 코, 입, 뭐, 모든 뭐, 그 오감을 느끼는 기관들이 빨 훨씬 빨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끼리도 그런 거죠. 내외간에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상대의 마음을 자꾸 알려고 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미리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신변에 대해 아주 주의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과, 이게 과정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 부부자, 부푼이. 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어져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건 집착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집착하고 육체적인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 그래서 그게 우상, 하나님 자리에 그걸 놓으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혼인하고 몇년 지난 내외가 가끔 툭탁 싸움을 하는 것은 결국 왜 그렇게 나에게 무관심하냐 하는 거지. 무관,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 부부, 부부 간에 그, 이 사랑의, 사랑의 호르몬의 유통기한이 뭐한 3년 정도 된다고, 한 여기 뭐한 2, 3년으로 표시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던 게 이제는 다 미움으로 보이는 겁니는 <웃음> 삐뚤어진 것도 이뻤는데 지금은 왜 삐뚤어졌냐고 하는 거죠. 눈이 삐뚤어졌냐, 코가 왜 삐뚤어졌냐, 왜 입이 삐뚤어졌냐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랑이 식은 거죠. <웃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오늘의 계시성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데까지 나아가는 그 무한 무한 에너지거든요 그 사랑의 에너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에너지는 무한 에너지예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참으로 깊게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 모든 조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있는 거지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심정을 가지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을 생각하고 늘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고 해야 돼. 되든지 안 되든지 좌우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면 못 받아도 그 원하시는 뜻의 표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와도 이 선화가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죽, 먹는 날에는 정명 죽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 가운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말의 표면에 있는 그 사실만 취해서 아 저건 위험물이다. 저 위험물을 왜 두셨느냐. 그냥 하나님 당신의 동산이니까 마음대로 두고 싶으신 대로 두셨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웃음> 권위자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하셨냐 항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항의는 할수 없으니까 그분은 멀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거를 촉각을 세워서 오늘의 현재 현재 양식으로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뭐 넘어.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또 밀착돼 있는 거잖아요.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덮어놓고 뭐 어긴 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권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멀리 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각도. 이 오늘 자연 천지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또 지금 아이참 되지도 못한 존재들인데 형제 사랑을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내가 살아 있는 날 동안은 그거 안에서 자라가야.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구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지 여기서 무슨 뭐 자기 대접받고 여기서 무슨 성김을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예? 이게 뭐 얘기하면 그 나를 사, 목사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 주님께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서로 안에서 넘쳐서 줘야 돼요. 안에서. 안에서 안, 넘, 안 넘치니까, 외부에서 좀 따뜻한 거 받으면 그때 약간 따뜻해졌다가, 그게 멀어져 가면 시체같이 차가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생각을 정당하게 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큰 제목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당치 못한 그의 태도를 조금 더 세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또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정당하지 못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사역자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임재하기를 소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저, 저는 사실 앉아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뭐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보면 서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또 하게 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뭐 오해해도 상관이 없는데 워낙 못난 사람이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다 들려져서 진짜 하나님 사람과 이웃사랑 하세요. 그리고 저 뒤에 제 뒤에 또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걸 보시거든 또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런 외모로 보고 사람 흠잡지 마시고 그건 누워서 침백히니까 친백, 그냥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구, 어떻게든지 구현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목사가 기분 나쁜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세운 거 같지 않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런 목사를 찾아가는 게 낫지 차라리 오늘의 계시로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시는 목적이 있으니까 계시를 내가 듣고 저장하는 데 끝나는 게아니요 목적이 있을 계시가 무한 에너지가 돼 가지고 그것이 목적 완전한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 놓고 생활은 자기 방식으로 살고 성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그러면 참 이게 참곤란한 이제, 죄, 죄, 저절로 빠져요,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